쫄랭 쫄랭 안녕하세요 소리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와 아, 머리 가려워 아목 끊네 아 지금 아 제가 어디 가냐면요 신호 바뀌었네. 와, 오, 나비 맞았어. 와, <웃음> 아, 나비, 아 나비 테러 대박. BMW 매장 가까운 곳이 그 포케나임 거기여서 거기 가는 길이에요. 한1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차 뽑은 지 3월 말에 차를 뽑았잖아요 지금 8월 8월 초 3월 말 8월 초 4월 말 5월 말 6월 말 7월 말 4개월 탔거든? 4개월 만에 5,600km 한 달에 한 1,400km 타네요 한 달에 1,400km. 아, 적게 타는 게 아닌 것 같아. 제가 한 달에 1,400km 타면 많이 타는 건가요? 저는 딱 주말에 투어만 다녔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타세요? 한 달에 몇 km 정도 타시고, 주로 시내, 시외 타시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저는 투어를 달리러 가는, 그러니까 시외로 빠져나가기까지가 시내인 것 뿐이지 사실은 그나마 시내도 거의 대부분이 어 새벽 시간에 달리고 밤에 달리니까 그다지 시내 주행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중간에 오일을 한 200-300cc 정도 보충해 준 적이 있어요 보니까 너무 많이 이제 1000km 점검받고 3000km 정도 됐을 때 오일 보충을 잠깐 해줬고 한 200-300cc 정도 아마 제가 고속주행을 많이 하니까 고속주행이라고 해봐야 100에서 120km 사이인데, 네. 어, 됐던 뭐것 같아요. 좋은 오토바이입니다. 타면 탈수록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초보자에게 아주 저, 어, 좋은 오토바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리터급으로 입문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알차 리터 임무는 저도 무조건 반대 근데 어 클래식 바이크 특히 뭐좀 속도가 이렇게 막 물론 알라인치도 아무리 클래식 바이크라고 해도 스포츠성이 강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훅 감으면 이렇게 어. 좀... 바이크에 좋지 않은 초보들은 무섭겠죠? 겁이 날것같아 뭐, 그거는 뭐, 125cc를 20, 제외하면 어떤 바이크라도 훅가면훅 훅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건, 어. 근데 방금 훅 감았는데 훅은 아니네. <웃음> 그냥 그냥 조금 나가는 척 음, 했네. 이게 알차 리터급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고 천천히 달릴 수 있는 분이라면은 알라인키로 입문하시는 거 괜찮고요. 특히 여자 라이더 분들 중에 키가 한165 정도가 된다. 165에 한뭐 55kg 이상 뭐그 정도 어, 되면 어, 충분히 컨트롤 가능한 일단 시트고가 810, 805, 810.. 그러니까 뭐 특별히 하체가 엄청 짧으신 분이 아니라면 양발 착지가 어, 170 가까이 되는 남자분, 여자분들이라면 편하게 양발 착지가 되고 어, 저부터도 지금, 그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 좋은 선택 같아요. 그리고 2021년식이 2020년식보다 내가 이제 우리 팀 투어를 많이 나가니까 20년 이전식 그러니까 유로포 뭐 이런 알라인티들을 타봤잖아요. 알라인티이 뭐 엔진의 고동감이나 박력 이런 거는 확실히, 요로포 2020년식 모델들이 훨씬 좋아. 대기음도 그렇고, 지금 21년식 요로파이브는 그런 면에서 아쉬운, 좀 초보자분들에게도 괜찮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단지 안나가서가 아니에요 이게 단지 안나간다 표현이 이상해요. 클래식 바이크 중에 잘 나가는데 초투성이 좋은이 있는데 네, 제 모든 말의 기준은 빠르다 뭐 이런거의 기준은 알차기준 얘는, 어, 자가. 그래서, 어 그러니까 사이즈가 시트고도 낮은 편이고, 바이크가 전체적으로 되게 헤비한, 거대한 바이크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체격 작으신 분도 탈 수가 있겠죠? 타는데 문제는 또 무거워. 한 230kg 0 2 되죠? 이 사이즈에 이 정도 무게 나가는 바이크가 잘 없습니다. 일단은 좀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체격 작으신 분이 이 무게를 핸들링을 하려고 하면 조금 무겁죠. 아, 이게랜드가이렇다 진짜 무선 잘 듣지 않아요. 이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특히 여자분들은 어, 이렇게 무거운 거 내가 탈수 있나? 약간 뭐 그런 두려움이 좀 있죠. 근데또 반대로 이 무게가 컨트롤 하는데 이거 뭐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이 가벼운 아, 무거운 무게가 고속에서 안정감이 있다니까 달릴 때뭐꼭 고속이 아니어도 좋아 한 60km, 뭐 80km, 100km 시내에서 얼마든지 당기고 다니는 그 속도가 엄청나게 이게 안정감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뭐 이걸로 카운터도 쳐보고 했지만 사실 카운터가 60km 넘어가면 조금 이게 속도를 못 내니까, 뭐, 브레이크가 뭐, 그렇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나는 잘 달리는 것보다 중요한 거, 잘 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알라인 키 브레이크, 뭐, BMW 브레이크는 많은 사람들이 칼 브레이크가 꽂힌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진짜 좋아요. 도착했습니다. 서스는 이쪽인가요? 도착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안녕하세요 정비 예약하고 왔어요 또 한가지 더 여름에 유튜브 보시면 은 뜨겁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오토바이 타는 분들이 어, 예를 들면 내가, 내가 봤던 것 중에 바이크 타는 미연이 님도 이번에 두가티 그, 어, 슈퍼스포츠 바꾸셨죠 그러고는 막 뜨거워, 뜨겁다 뜨겁다 하시고 막 화상 입는다 하시더라고요 민초 라이딩의 민초님도 뜨겁다 뜨겁다 하시고 커프미님도 뜨겁다 뜨겁다 하시고 왜, 뭐, 전부 다 여자 라이더들 채널만 봐서 여자 라이더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남자들은 이런 뭐 뜨겁다 이런 얘기를 잘안 해. 그냥 뜨거운가 보다 이러고 그냥 참고 타지. 근데 여자 라이더들은 이제 그런 뭐 디테일한 부분들을 표현을 잘 하시니까. 확실히 다른 브랜드의 바이크들이 뜨겁기는 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알라인 티는 똑같이 열이 있더라도 이 수평 대형 엔진의 특성상 그리고 이게 위치상 그 열이 내 다리 쪽으로 내뭐 하체 쪽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허벅지나 종아리나 이런 쪽으로 오는 부분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 풋스텝 위에 이제 발을 얹지고 있으면 내발 그러니까 그 정강이 정도의 정, 정강이 앞 정도의 그 복사 엔진이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까지 뜨거운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제 단 한가지 반바지 입고 타면 뜨겁습니다 근데 살이 드러나지 않도록 바지나 양말이나 뭐 부츠를 신고 타면 전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어요 뭐 그러니까 사계절 다 타는데 부담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초보잖아. 예, 그런 분들에게 권할만한 포인트가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뜨겁지 않다는 거? 아, 맞아. 제가 21년식 알9이티를 타면서 정말 만족스러운 게 모드 셀렉트예요. 그 다이나믹 모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노말 모드를 모델, 타고 있으니까. BMW, R9T 노멀 모델 기준으로는 21년식부터는 세가지 모드가 있죠 첫번째 다이나믹 두번째 로드 세번째 레인모드 이 모드를 골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다이나믹은 아 2020년식 R9T 그러니까 21년식 이전 R9T들은 모드가 없잖아요 그 차들이 2021년식 R9T의 모드로 이렇게 대응을 해보면, 로드와 다이나믹의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느낌이. R라인, 지금 21년식 모델의 그 로드 모드나, 그냥 가장 기본, 로드 모드를 놓고 타거나 하면, 그 이전 연식들은 로드 모드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강력 있는 느낌? 근데 다이나믹 모드를 놓으면 그것보다 조금 더 반응이 즉각적이라는 거죠. 더 빠르게 반응하고 더어 경쾌하게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골라먹는 맛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인모드가 있는데 저 그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직 쫄보고 저 워낙 쫄보고 겁이 많다 보니까 이만 오면 저는 막, 제가 예전 투어 영상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바이크 처음 이제 입문해가지고, 리터급 사면 겁나는 게확 땡기면 확, 확 나갈까봐 겁나잖아요. 근데 얘는 레인모드로 해놓고, 바이크에 적응하는 그 기간동안 레인모드로 놓고 달리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겁이 덜 나. 확안 나갈 거, 확안 나가니까. 그래서 초보자들은 레인 모드 놓고 타면 바이크 익숙해지는데도 도움 될것 같아요. 어, 실제로 길들이기 하는 1,000km까지는 저도 레인 모드 놓고 그냥 탔어요. 그리고 지금 소리 엄마 투어 나갈 때 제가 알라인 티로 나가면 레인 모드 놓고 달립니다. 그러면 어, 적당히 부캐너 하고 보조 맞춰서 갈수 있어요. 어, 물론 땡기면은 많이 감으면 쭉 나가지 레인 모드여도 대신. 그냥 노멀이나 어, 다이나믹 모드, 로드나 다이나믹에서 땡기는 것보다 비슷하게 땡겨도 좀덜 나가니까 안정도 되고 마음에 편하기도 하고 모드 셀렉트가 있다는 부분이 초보자들에게 또 권할만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알라인 T의 장점 중에 또 하나는 약간 멋을 부릴 수 있다는 거. 옷? 어, 패션을 좀 다양하게 할수 있다는 게또 하나의 매력이 되겠네요. 그 알차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뭐 슈트 아니면 슈트에 준하는 그 바이크 복장 뭔지 아시겠죠? 바이크 바지 딱 붙는 자켓 뭐롱 이거 뭐지 글러브 그다음에 부츠도 어, 바이크 부츠. 근데, R9T는 그냥 일상복, 캐주얼복, 정장, 뭐, 어떻게 입고 타도 다 어울려요. 정말 그건 장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좀 패션, 패션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어, 되게 다양하게 자기 멋을 표현할 수 있는 바이크. 이게 바이크가 라인 t 만 보이지도 그렇다고 사람만 보이지도 않고 바이크와 라이더가 적절히 조화돼서 보일 수 있는 그런 바이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게 네,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대로 이게 또 단점이기도 해요. 이거는 그만큼 뭐 이렇게 자꾸 어, 끊임없이 탕진하게 돼 탕진잼을 끊임없이 어, 느끼게 하는 자꾸 거지가 되고 있어 자꾸 옷 사게 되고, 뭐, 그거에 맞는 부츠 사게 되고, 신발 사게 되고. 아. 대체, 바이크 하나 사고 내가 지금 얼마에 쓴 거야? 어, 전화 왔네요. 어, 특이사항은 어, 없으시고요. 네. 엔진오일 그안 되셨고, 이제 엔진오일 요 차량 같은 경우는 글로벌 가스로 기후로 엔진오일이 좀 많이 날라가다 보니까 1000km마다 엔진오일 량을한 번씩 해주시면바니다음 음, 점검은 만기록대입0 0만 k m 때? 마일리지 점검 오시면될것 같고요. 확인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20% 할인 기간이어서 138,000원 정비 그 엔진오일 가는 비용이 나왔고 총 소요 시간은 체감상 3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뭐 이것저것 얘기해 봤는데 1 아, 0 0 0로탈 때마다 엔진오일을 조금 보충해 주라는 얘기를 하시고요뭐 뭐 별다른 문제는 없었으니까 얘기 없으셨겠죠 뭐,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또 복귀를 하겠습니다 35km 거리 엔진오일 갈았으니까 좀뭐 어떻게 부드러워졌을려나 부드러워졌나 어떤가 모르겠다 뭐 부드러워졌느냐? 모르겠어요. 그냥 똑같아. 기존에 타던 엔진 오일 상태가 나쁘지 않았던 거지, 뭐. 1000km 점검 때 갈고 5,600 됐으니까 한 4,600 탔네. 근데 1000km도 사실은 딱 1000km에 간게 아니어서 거의 한 2,000km 가까이 됐을, 아, 1000, 1,500인가? 그때 갈았으니까. 음, 대략 뭐한 4천 타고 갈았는데 괜찮았던거죠 오일상태가 음. 뭐더 많이 부드럽다 조용하다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최소한 저한테는 그래요 저+ 거기그러대 내일 가겠습니다 어 때.